조선이한 단면을 지나는 네, 네 맞아요. 의양이군요 네. 오, 그렇군요, 그렇군요. 그렇다 여기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거, 다이를 여기 S를 써야 된다는 거네요, 여기 총을 네.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. 아, 종이 네. 이제 좀 되는 것같습니다 어, 아, 그럼 Q는 IT 이거 외워야 되나요? 에그 네, 이거 그 기호예요. 외워야 돼요? 어, Q는 IT. 네, 아, 알겠어요, 알겠어요. 더 있을까요? 지을까요 더, 이거 그냥 말로 빨리 설명할게요. 그 전화량은 있잖아요. <목소리>